안녕하세요. 게이머를 위해 탄생한 엔비디아 실드 라인업을 소개할 VJ 니나입니다. 엔비디아 실드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은 실드 태블릿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버, 그리고 실드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192개의 캐플러 GPU 코어가 내장된 엔비디아 테그라 케어를 탑재해 생생한 풀 HD 영상을 구현하는 이 실드 태블릿의 외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로 스피커가 보이고요. 위쪽 중앙에 오메가 픽셀 전면 카메라가 잘 잡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역시 오메가 픽셀로 동일합니다. 창단부를 보면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하면부도 동일하게 있어 게임 플레이 혹은 동영상 재생시 빵빵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USB 충전 포트가 보이고요. 충전 포트 옆에는 HDMI 커넥터 포트가 있는데요. 미니 HDMI 커넥터를 사용하면 충전과 동시에 HDMI 연결을 손쉽게 할수 있답니다. HDMI 커넥터 포트 바로 옆으로는 핸 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측 측면을 살펴보면 연두색 점이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 바로 밑에는 볼륨 컨트롤러 버튼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버튼 바로 밑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128기가까지 지원하고요. 자기가 가 넘는 파일에 대해서는 n t f s 포맷을 사용해야 한는점 참고해주세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 측면의 밑부분을 보면 스타일러스 펜도 있답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이렇게 뽑아들면 화면이 저절로 켜집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한 데블러플 사용방법에 대해선 쉴드 태블릿 스타일러스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한가지 재밌는 점이 있다면 쉴드 태블릿의 뒷면은 자석으로 되어있어 냉장고 같은 철로 된 단면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오늘 헤아리 같은 메모를 적어둔다면 정말 유명겠죠 하지만 철제가 아닌 곳에 태블릿을 부착하려다 떨어뜨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전 책임 못 져요. 커버와 함께 사용하면 더 편리한 쉴드 태블릿 언제든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답니다. 엔비디아 쉴드 라인업의 뉴페이스 쉴드 태블릿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새 식구인 쉴드 무선 컨트롤러를 소개할게요. 언제 에서나 즐기는 고성능 게임 엔비디아 쉴드가 함께합니다 게임 o